Let's go one step up. Can you go one step up? Okay, what about two step up? One, two, okay. 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한국은 이제 조금 나가서 다닐 수 있나요? 미국은 아직까지 다니지 못해요. 다닐 수 있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할 텐데요. 아무래도 집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과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아파트 계단이나 집 안에서 하기 쉬운 음악 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스텝과 스킵 놀이의 연장인데요. 이번에는 몸으로 직접 익히는 거랍니다. 만 3세에서 4세 학생들에게 제가 꼭 하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놀이는 악보를 그림처럼 빨리 볼수 있게 이해력을 높여주는 놀이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Let's go. One step up. Can you go one step up? Okay. What about two step up? One, two. Okay. 먼저 계단에서 스텝을 가르치세요. 영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요. 한칸 올라가고 한칸 내려가고 건너뛰고의 말이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시작해보면 그 말은 단어 자체가 길어서 느낌상으로 와서 낫는 건 처음엔 영어가 어려워 보여도 step, skip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그어감이 빨리 와닿기 때문에 아이를 익숙해질 거예요 영어로 one, two, three, four 숫자를 익힐 수 있으며 step and skip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동의 시간이 될 거예요 What about one skip? Then how are you gonna do? Yeah, skip. So if we skip it, You have to skip that one. Skip up. So how are you going to go? Up. Oh, yeah, one more. Right? One more up will be skip. That's it. That's the skip. Got it? 이 놀이를 할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ep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리고 아이가 Step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Skip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Step up, Skip up 같은 방향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스텝과 스킵을 이해를 했지만 방향을 섞으면 아이들이 혼돈이 돼요. 그러니까 업이면 업, 다운이면 다운, 한 방향으로 스킵앤 스텝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텝업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은 스킵업을 할 수는 있지만 다운을 넣지 는 말라는 이야기죠지요 Let's try once again. One step down. 보셨죠? 참 스킵을 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계단에서 건너뛰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꼭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해주시거나 난간에 손을 잡고 계단을 건너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위험해요 특히 스킵다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굿! 투 스텝다운! 원 투! o u 바 One skip. Then how you're going to o one more will be one skip. Okay now this time I will make it really hard. Now can you go two step up and one skip? So where is it going to be then? And one skip. Plus, that's a step up, so you have to go up one more. Got it, that's the place. What about two step down and one step up from there? Two step down, one, two, one step up. Here we go, you got it now. Let's do it exactly the same thing on the piano.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에 더 신경을 쓰고 아이에게 방향 감각을 익히고 싶으시다면 스텝 업, 스텝 다운, 아니면 스킵 업, 스킵 다운으로만 딱두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스킵과 스텝도 넣으면서 업앤 다운을 같이 넣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을 줘요 악포를 볼 때에는 방향보다는 스텝과 스킵의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텝 스킵을 중점을 놓고 레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텝업, 스킵업 up, up, 또는 스텝다운, 스킵다운 이렇게 연습을 나눠서 시킨 뒤에 아이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 스텝 스킵은 물론 방향을 섞어주면 되죠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인데요 아이에게 문제를 날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낸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요. 그 다음 또 제가 문제를 내고 아이를 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는 사실 문제를 한번 풀었지만 두번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문제를 내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스 k i 스 and s t e 을 완전히 구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악보를 보고 놀이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악보를 볼줄 몰라도 괜찮아요. 먼저 방향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방향을 봤을 때이 라인에서 스페이스가 한칸 올라가는 거고요 라인에서 라인은 스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악보를 보여준 뒤에 여기서 여기는 스킵이야 스텝이야? 물어본 뒤 아이가 스킵이야! 그러면 계단에서 스킵을 하게끔 물론 좀금 복잡하기는 해요 나갈 때 엄마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핸드폰에 악보의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놀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몇개 맞출 수 있는지 혼자서 생각하게끔 해보는 거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기 전에 이미 악보를 읽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은 집에서 운동처럼 간단하게 할수 있는 피아노놀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듬을 가지고 산수실력을 높일 수 있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피아노. Up is this way, it's higher and higher, mm -hmm. and down means going here, lower and lower, you see it? So let's start from three black keys, first one. Now from here, atasi, now from here, one step up, then which note is going to be? One step up. Good job, what about two step up? from there. One, two. Here we go. What about three step down? Three step down from there. So one, two, three. Good job. What about if we skip it then? Which note is going to be? If we skip from here. We skip that one and go to the next one. So that's the skip. Do you see i t we're skipping? This middle one. And what about next the skip? Skipping the middle. Yeah, here. What about next the skip? Skipping another one. Yeah. Where? Mm. Oh, you skip too much. Only one. We only skip one. So here, what about if we do two skips up? Then where is going to be? One. But two here is the one got it now what about skip down from here down which way that way yeah where is the skip down that's a step that's the note got it all right